이로 얘기하고 그래요 우선을 돌아올요 성루왕 박리뷰 가 아니라 성루왕 박생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오늘이 제 생일이기 때문이죠 하하 아, 아. 이제 생일인 만큼 박성훈에 대한 리뷰를 할 겁니다 박성훈이박성훈을 리뷰하는 박리뷰 시간입니다 그냥 뭐 애기때부터 뭐 어땠는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케이크를 먼저 해야지 케이크를 먼저 하고 할까요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송운을 생일 축하합니다 우 이제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은 오유실래나 아, 이때가 정말 어리고 얼굴도 진짜 작고 깔끔하죠.. 다음은 이제 많은 자를 탄생시켰던 내 마음의 크레파스 박성원입니다 다 여자애들이니까 자기들끼리만 빗속말로 얘기하고 그래요 확실히 이때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뭔가 피부도 엄청 고와가지고 아쉽게 아이스하키 할때 사진은 없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피규어가 더잘 맞는 것 같다 부모님이 권유를 해서 피규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거를 해서 캐스팅을 받은 게아닌가 만약 피규어를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좀 드네요 멤버한테 선물 받았어 전 멤버들이 선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 다음은 아일랜드 때 인트 디 아일랜드 때 솔직히 제일 많이 기억나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1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앨범 고덕하니발 많이 변했죠? 좀더 멋있어졌다 아닌가? 이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턱온을 리뷰해봤는데 리뷰가 안 돼요 솔직히. 너무 뭐가 많이 있기도 하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다. 그 정도. 물론 박성호는 20년 동안 쭉 잘생겼다. 예스. 그래서 여기 댓글에 그게 있는데 멤버들이 왼손 편지 안 써줬냐고. 짜라 가져왔습니다. 성훈아 어떤 때든 누구보다 강하게 힘든 티 안내고 잘 해줘서 고맙다 생축 이건 희승 형인 것 같은데 성훈 아일랜드부터 제일 친했던 성훈 브로우 아 이건 제일 크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자 하트 그래 제이크 투성훈스 정말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 놀리지 말고 성장하길 바래요 안녕 이 누가 봐도 우리 김선우 씨다 이거 놀리지 말라고 썼는데 아 선호 놀리는 게좀 재밌긴 해요 근데 수성훈이 형 엔하이픈으로서의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밌게 활동해요 치 ㅂ 이거는 요거 때문에 이거 아시죠 여러분? 요 느낌표 양리더 씨의 느낌표네요 자 성훈 씨 생일 축하해요 끝이야? 나 누가 봐도 니키인데 이거는? 아닌가? 운명인 성훈형 네 <웃음> 잠깐만 니키는 본인 이름을 여기다 썼네. <웃음> 이거 이거 비밀로 하는 건데 비밀 편지인데 이거. 뭐지? 혼란이 왔어 지금. 마지막 니키의 그 편지 때문에. 이거 누굴까요? 제일래나? 제일래나? 이승영인가내 봤을 때 이게 제다. 이게 제고 이승영이야 오. 아 오늘 되게 제가 없는 생일 파티를 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성원이 없는 성원이 생일파티 했다고 진짜 생일 파티도 엔진분들끼리 모여서 하시고 카페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매해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캡처 타임! 하나 둘셋 와! 힘들다. 하나 둘셋 네 그러면 우리 1월 컴백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